아황현철 선수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 <웃음> 아아예아 여기가 황현철 선수 일하시는 회사신 거죠. 아, 네 일하는데요. 음. 아, 황현철 선수 한번 그뭐 나이나 이렇게 좀 자기 소개 한번 해줘. 그 나뭐 음. 소개할 게 있나 그냥 86년생 황경철이야 그냥. 음. 예 약간 그래가지고 카메라 앞에라서 조금 긴장 좀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 번도 앞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뭐즈 같은 거 그러면 이건 뭐뭐 뭐 용접 이런 건가요? 어닝이 뭔지 잘 몰라갖고 아니 천막이지 천막 음. 아... 어닝은 다른 거야 다른 거아 그래요? 이게 이거 천막에 들어가는 기둥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천막에 이제 지붕 뼈대가 되는 거죠 이게 예. 음... 제가 이제 뭐 트러스라고 하는건데 예. 간격마다 이렇게 딱딱딱딱딱나와가지고 딱딱 사다리 사다리를 이렇게 아 트러스 네. 아... 트러스 이렇게 놓고 사다리 이렇게 놓고 딱 해가지고 뭐 위에 천막 씌우면 그게 천막이지 진짜 힘든 건 혼자 다 하고 무거운 것도 혼자 잘 들고 아니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기계가 아, 없네 어, 그래. 원래 파프레스라고 기계가 있긴 한데 사장이 안 사죠? 손으로 다짜 찰아야 지금. 뭐 야차 클럽에 뭐 메일로 주셔서 뭐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예. 어떻게 처음에 뭐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좀 간단히 좀 예. 음. 어. 이제 작업 중간중간에 쉴때 스마트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유튜브,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음. 예, 유튜브로 맨날 싸우는 거만 봐. 아. 예, 그렇게 재밌는 거야, 이게. 아, 격투기나 MMA 막 맨날 싸우는 거만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수영장에서 싸우고 막 흙밭에서 싸우고 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요 그렇죠. 저희가 예, 아. 맨손 격투, 맨손 싸움 이렇게 치면 아. 저희가 나오죠. 드디어 한국에도 이런 게 생겼네요. 와 아. 다행이다. 나 늙어 죽기 전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음. 올시고 나오고 매일 날린 거지 그냥. 어, 사실은 이 매일 주신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한두 달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거의 막 올리자마자 이게 거의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때 예, 음. 제 기억으로 해서 글인터로 그 보자마자 해서 근데. 또그뭐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황현 선수가 뭐 운동 경력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세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시합 경기 경험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정중히 거절을 드렸는데 제 얘기를 듣고는 아마 리그까지 나가셨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기셨죠. 그거는 어떻게 하신 건지 좀... 그 MMA라는 게내 생각에는 그래. 그건 맞짱이야, 맞짱. 맞짠. 그 글러브를 꼈을 분이 싸움이란 말이야. 싸움의 본질이 뭐냐. 근성이랑 악의 두 개야. 상대를 때리면서 막 재밌어하고, 막 기뻐하고, 그 악의. 그리고 내가 맞아도 움직일 수 있는 거, 근성. 딱두 가지라고. 악의는 탁고나야 되는데 근성은 기를 수 있어. 난 노가다로 근성을 길렀다고. 어. 되게, 되게 좀희모한 그 얘기네요 예, 예. 나만의 싸움 하기 뭐. 있어요 또. 인력 부르다 보면은 체대생도 오고 뭐 운동하는 애들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막 음. 근본 없는 그막 멸치들은 인력 잘안 와요 그거에 더우면은 에어컨 틀고 운동하고 뭐 추우면은 뭐 난방틀고 운동하고 근성이 없어 근성이 그냥 <웃음> 아 오히려 운동하는 애들이 네. 운동하는 애들이 근성이 없어 근성이 아이노가다꾼 노가닥분의... 황 사장님에 비하면 그냥 그니까 그러니까, 예. 진짜꾼들에 비하면 이게 오히려 막 근육만 좋지. 예. 아. 격투기 병운 놈들이 또 자존심이 싸단 말이야 이상하고. 저 운동한 사람도 좀 그렇죠. 막뭐해 시키는대로 안 해요. 또 하다 보면은 또한 아. 뭐 이틀 삼일이라도 뭐 지가 기술자 된줄 알고 막 그런다고요. 특히나 예. 그럼 집에 가라고 하는데 막아그뭔 집에 가라고 그러는 거야? 돈 내놓라고 막 그러는 건데. 그냥. 아 지금 나가 가면 지금까지 일한 거 예. 시급 쳐줘라, 시급 쳐줘라. 아. 아. 웃기고 자빠졌네 시키는 대로 안 하는데 뭔 돈이야? 꺼져 이 새끼야 하는데 막돈 내놓라고 으막 그런 거지. 그 새끼가 하고 킥박맹이하니까막 새끼 또 오버액션을 떠는 거야. 두 바퀴 돌고 막 쓰러져 막. 아, 한방받으려고그러는줄 방에... 알았는데 애가 진짜 그러고서 막 설설 기드라고 그 다음부터는. 아 펀치 한 방에 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아 근데 저도 좀이 놀랐던 게이 황효철 사장님 이그뭐 제가 뭐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야차 클럽은 시합 경험이 필요하니까 해서 요번그 지난 달이었죠 이거 아마리 그 처음 나가셨을 때가 그러니까 딱 봐도 아무 운동도 안 배운 <웃음> 분같아요 근데 근데 이 펀치나 이게 진짜 투박한데 상대가 상대는 그래도 운동 수련을 하시는 분인데 상대가 기가 깎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레슬링은 붙어서 하는 거잖아, 붙어서. 그렇죠. 음. 이제 내주먹을 딱한대 맞으면은. 붙지를 못한다. 어지간한 근성으로는 못 붙어, 못 붙어. 아. 딱 빠졌다. 못달라붙 거야 레슬링 이 뭐가 없어, 그냥.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그냥 들어오는데, 딱 맞으면은 그냥, 아 뒤로 빠지게 바꾼 거야. 그냥 <웃음> 붙어가지고 레슬링 하는 게 특기란 새끼들이 뭐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 특기를 못 살리는데 될수 있나? 쳐 맞고 져야지. 아. 하긴 또 저희가 또 이게 맨손이니까 이게 아또 내가 타고나게 팔이 또 길어요 비디안만또 팔이 엄청 길어 예 팔이 엄청 길어 그 격투기에서 리치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아 예죠 아 이게 내가 팔이 비율상 어... 엄청 길어 어... 네. 어... 내 줄자로 재봤는데 이게 196cm예요 이게 196이요 네 키가 어... 180인데 196이요 이게 비율상으로는 어... 존존수 알아? 아니지, 아니좋아합니 비율상으로 내전전수요 전전수. 아. 내 키만 좀 작을 뿐이지. 아 그래 키랑 팔. 팔베... 아니, 아니, 키, 키도, 키도 훤칠하세요 180, 180 되신 같아, 아. 좋고라, 아 <웃음> 딱 한, 180, 181이 정도 되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라고. 맞으면은. 기계가 딱한대 맞으면 상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레슬럼 아 좋지 마요. 아. 공승이네. 또공수 <웃음> 아, 그리고 그래, 사실 그, 그 상, 상대, 그, 조, 조규준 선수가. 제가 응. 사실 저그한한3일 전에 그 선수 촬영을 좀 했거든요. 응. 그때 새끼 좀 학생이니까 저도 좀말 편하게 하자면 새끼 좀 나쁜 놈이더라고요. 막 이게 밥도 막어 지보다 응. 약한 애들 지는 이렇게 몸 좋고 막 레슨하고 힘 세니까 막, 막 밥도 막 다른 애들 꼬봉 애들 보고 포우라 그러고 막빵사오라 그러고 막, 빵 사오라 그래. 그러고 막. 네. 그런 그렇게 그런 새끼 는좀사님한테좀매좀 좀 맞아야 되지 않나요 좀? 그 그런 새끼들 다쳐 맞아야지. 요즘은 뭐 체벌 문제다 보다 애들이 초 맞지를 하니까 학촌 마가리들이 없어요, 다 아, 그렇죠. 저희 때는 좀 맞았는데. 에이. 에이. 아. 그런 애들 안 맞고 크면은 교도소가 어, 교도소가 이전에 맞아야 돼, 맞고 갱생을 해야 돼. 그래야 교도소를 안가 아. 그래서 아. 아. 선생들이 매를 못으니까그시새끼들이 존나게 날뛰는 거야, 그냥. 아. 저게 또 맞을라고 나왔네, 내 앞에. 그렇죠. 저, 저거 애들 못 주게. 예, 황사장님, 패실 때, 부담없이 패시라고. <웃음> 예, 나쁜 놈이에요. 예, 예. 야, 원래 착한 놈도 잘 패는데. 잘 되겠나? 뭐, 그냥 가릴 것도 없이, 시 씨X, 지저분해. 좋네. <웃음> 어, 이, 이런 작업은 황사장님 뭐라고 하나요? 이거, 뭐, 자대고 자르신 거 지금. 보고. 이거 뭐 작업. 이름은 딱히 없고, 그냥. 아, 어, 네, 아주 작, 여기다가 인쇄를 하는 거, 예요 인쇄. 아 예쁘게 이거를 열로다가 그냥 딱 찍는 거예요 이거를 아... 이... 이, 이 기계가 그런 건가요? 저, 저, 이 기계가 그런 가 아... 경찰 음. 음. 음. 형님 아이 <웃음> <웃음> 아이 <아니>, 평소에도 <웃음>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아뭐 솔직히 방송이니까 타이어도 하는 거지 근데 평소에도 망치질은 많이 하지 <웃음> 아, 아 약간의 연출을 좀 하시네 <웃음> <웃음> 이런 것도 해줘야지 <웃음> 아이 <아니>, 좋네요 아. <웃음> 여기다가 K 딱 내려줍니다 K K 여아 어? <웃음> 그러네 요아딱딱딱 어. K에 딱 어. 어. 아! 아 형님 자꾸 펀치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형님. 진짜 제가 진짜 형님을 오히려 조금 낮게 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 형님 제가 오늘 촬영 제가 고가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황교철 선수의 소감 한번 나간 이상 무조건 죽인다 야그야. 난맞아도 계속 때린다고! 이게 근성이야! 싸움은 이거야! 아기와 근성 예. 그렇지! 아철아님아 예. 예. 응. 저도 똑바로 기억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니 아니, 니다니니니